이때 말하는 원도급 공사와 하도급 공사의 정확한 표현은 원수급 공사와 하수급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원도급 공사 하도급 공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키스콘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 신고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사업장 적용 신고는 공사 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국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자격 F256을 제외한 외국인의 경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을 해야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급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성립신고도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원도급 공사를 하도급사로 일부 공정의 공사를 내려주지 않는 하도급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공사의 일부 공정을 하도급사에 도급을 내려주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 관계에 따라서 하수급인 명세신고 또는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하수급인 명세신고는 미승인 하도급공사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청에서 납부하는 경우에 하수급인 명세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하도급사가 고용산재보험료 승인을 받아 보험료를 하도급사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청에서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을 착공 1개월 내에 공단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키스콘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 공사 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도급 공사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F256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고용해야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사업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사에서 퇴직공제 신고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현장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